안녕하세요. 어, 지난 1회차 그 문제를 풀고 약간 시간, 시간 텀이 있었는데, 그, 그 사이에 뭐 촬영하는데 살짝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촬영하는 걸 완전 세팅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아, 매주 다섯 문제씩 꾸준히 올라갈 거니까 아, 열심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 문제들입니다. 다섯 문제를 골라서 이제 풀어보죠. 먼저, 1번 문제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유,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 돼, 틀린 것 기본계획 문제죠 키워드들 잘 찾아야 됩니다 자 1번을 보면 뭐 시장문수가 뭐 계획 수립하는건 당연한 거고 여기 인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인접이라는 키워드를 정리했었는데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서 어떤 사업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다 그냥 틀린 거로 찍으면 되고요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뒤에 나올 단어가 항상 협의다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그랬죠 뒤에 보니까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접한 지역이 포함됐고 협의라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자, 이번은 끝에 보면 토지적성평가를 안이 할수 있다고 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간 5년 이걸 외워둬야 되죠 원래는 기본계획 수립할때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는 조사라 돼 다만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안할수 있다 최근이라는 게 5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그래서 2번 맞죠 3번 시장문수가 기본계획을 수입할때 시장 시 군의 의회 의견에 다게 들어야 되죠 절차요쭉 정리하고 있으니까 계획 수입하면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라고 의회 견 들어보고 계획을 승인할 때 절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친 절차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시장문수가 계획 수립하다가, 의회견, 의회견을 들어야 된다. 당연히 맞는 거죠. 4번에, 시장문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수립할 때나 변경할 때나 절차는 같은 거죠. 근데, 변경하면서, 도지사와 협의하고, 도시계기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죠. 요 지문이 쉬운 지문은 아닌데, 절차가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수업시간에 쭉 다뤘던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인데 기본계획은 오로지 특별시장 과격시장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특별시장이나 과격시장이 수립한 경우에는 승인을 안 받는다 이거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할 일이 아예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 문제 풀다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 또는 국토부가 수립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절차인데, 시장문수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라고 의병에 듣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시장문수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민을 거치도록 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가 수립하는 절차와 승인하는 절차가 나눠져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죠. 광역도시계획도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와 승인할 때 절차가 다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입반하는 절차 결정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니까 시장문수가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기초조사공청회 의배경까지 그리고 도의사가 승인하면서 협의 심의 그런데 앞에 문제를 다시 보면 4번 질문 다시 보세요 시장문수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는 건데 수립 또는 변경 시장문수가 변경하면서 도의사와 협의를 한다고 라 되어있죠 이 틀린거죠 또 도시개교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틀린거죠 이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는 도의사가 승인하면서 거칠 절차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거죠 답이 4번인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5번은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타당, 타당성 검토에 가는 사항이죠. 타당성 검토는 매번 5년이죠. 이건 다 타당성 검토에 가는 거를 다음 같이 모아가지고 외웠었죠. 공법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총 어, 여섯 군데 있죠. 다, 내용 똑같이 타당성 검토,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도 돼 있고, 타당, 타당성 검토하는 경우가 총 여섯 가지, 여섯 군데를 기관성, 정침리라고 외워둔다 그랬죠. 기는 도시군 기본계획, 관, 도시군 관리계획, 성, 성장 관리계획, 정, 정비 기본계획, 침, 기본 방침, 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 여섯 군데 계획이 모두 동일하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 있죠. 여기서 추가해서 기억할 사항이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게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반투, 반조라고 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관성, 정친내 그리고 추가로 반투, 반조. 그래서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사항이 두 가지, 특이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이 타당성 검토하는 사항 중에서 이세 가지, 정비기본계, 기본방침, 리모델링 기본계, 정친내세 가지는 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리고 또, 이걸또 같이 기억해 야될게이거는 10년 단위인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또 있죠. 공동구 안전 및유지관리계 그래서, 요, 12가지 법규정인데, 한 번에 외워 둬야 됩니다. 다 내용은 유사한 것이고, 이중에 뭔가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부터 5년마다 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기관성, 정침리, 반기마다 재검토 두 가지, 반투, 반조,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세 가지, 정침리, 그리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공동구 계획까지 같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보니까 끝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수있다가 나왔어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수 있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가치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두 번째, 광역도시 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 있고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군. 이두 가지를 떠올려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을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두 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여기는 수도권에 속하고 이미 틀린 거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가치하지 아니한 인구 20만명이 아니라 10만명 이하 시군일 때 수립 안 하는 거죠. 한번 1번이죠. 이번에 기후변화 뭐 에너지 전략 이런 거는 틀린내용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문 섯개 채울 그냥 넣어놓은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판단할 필요 없이 넘어가는 거고 3번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부합해야 된다. 뭐 계획의 순서만 알면 되는 거죠. 국가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이제 그. 네가지 계획의 상하관계죠. 이 중에 국가계획이 가장 상위 도시관리계획이 가장 하위계획이니까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본계획은 광역도시보다 하위계획이라서 기본계획을 수입할 때는 광역도시에부합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은 또 타당성 검토가 나왔죠.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가는 거고 기본계획이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죠. 기 광, 도지, 타당성 검토하는 거 다, 여섯 가지. 어, 기, 기관성, 정침리, 이렇게 외웠으니까. 그 중에 이 기가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한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5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수립을 하든 변경하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을 따로 안 받죠.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수립 변경하면서 직접 절차 다 거치니까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견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절차,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모두 다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맞는 거고. 어, 답은 1번이죠. 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웃음> 주민이 도시군 관리객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이 입안의 제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항이니까 꼭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1번에 그 제한 관련해서 비용인데 이 비용 얘기는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용을 보고 끝에를 보는 겁니다. 제한자한테 부담 시킬 수 있다 요거 보고 그냥 맞구나 이렇게 풀면 돼요. 속여봐야 다 여기를 시킬 수 없다. 시켜서는 안된다. 또는 제한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그냥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고 이번에 제한 사인는 도시공갈 도서뿐만 아니라 설명서 당연히 첨부가 되겠죠. 3번 3번 계획 위반을 제한받은자는 처리결과를 당연히 제한한 자한테 알리겠죠. 알리는 기간이 원칙은 45일이죠. 연장은 30일이고 날짜까지 같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3번 맞고 4번에 그이안 제한 대상을 물었어요. 이안 제한. 뭘 제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 제한 대상 이걸 외워둬야 되는 거죠. 기, 지, 개 탤런트 공유가 산에서 입으로 만세 불렀다. 요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니까 기지개 공유 산요거 말하는 거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에 2번 제안할 때 동의 받죠. 이 동의는 제한 동의는 제한 동의는 국토개법이나 도시결법정비법 모두 다 제한 동의가 모두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죠. 다만 제한 동의사항 중에서 기반인설 제한 이것만 특별히 5분의 4 나머지 제한 동의는 모두 다, 다 3분의 2 이때 국공이주 면적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예요. 답은 4번인데 도심각 2반 제한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죠. 계획 2반 제한.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두 문자로 기지개를 기지개를 폈죠 기지개를 탤런트 공유가 집에서 기지개를 핀게 아니라 산에 가가지고 기지개를 폈고 기지개를 피다가 입으로는 만세를 부른 거죠 그래서 기지개 공유 산에서 입으로 만세 이렇게 딱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기반인설 지구단위계 두 가지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인데 공업 기능, 유통 물류 기능 중심의 개발 지능 지구, 공업 유통 물류 기능 중심의 개발 지능 지구란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이걸 말하는 거고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제한할 때는 조건이 있죠.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이 되도록 제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입주 규제 최소 구역, 이걸 또 제한할 수가 있죠. 제한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한 동의가 모두 다 3분의 2죠. 근데 유일하게 기반인설 제한만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간 2반 제한은 가장 많이 묻는 게요거예요 제한할 수 있는 상. 그리고 동의 이거 가장 많이 물으니까 요거라도 확실하게 딱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사항은 두문절 따서 기지개, 공유, 산에서 입으로 만세 이렇게 외워두시고 동의는 다 기본 다 5분의 2 기반인설만 5분의 4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 공간 결정에 관한 설명이 데 틀린 것. 1번 끝에 보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계획을 벌냈어요도시 공간 리계획인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계획. 그건 지구단위 계획이죠. 이거 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죠. 계획을 위반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로 국토부장관 또는 도의사가 위반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정 결정은 특별시장이 위반하면 결정도 특별시장이 하는 거고 광역시장이 위반했을 때는 결정도 광역시장이 하는 거고 시장이나 군수가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특별시 광역시가 수립 해서 승인을 안 받고 직접 확정 하듯이 도시군관리계획도 특별시 광역시는 이반을 직접 했으면 결정도 직접 하는 거고 또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 받듯이 도시군관리계획도 시장군수가 이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데 이 사람들을 합해서 시도지사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공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단 대도시에서는 대도시가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가 된 거고 여기 예외로 <웃음> 시장문수가 결정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이 있고 해수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시장문수가 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딱 하나죠. 그다음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은 뭐두 문자를 또 외워야 되죠. 개 꾹꾹시라고 외웠죠. 그래서 개발지향구역 국토부장관이 입안했던 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해수부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은 유일하게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 당연히 외워놔야 돼요. 자꾸 지문에 나오고 하는 상이니까 가끔 뭐 단답형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반드시 외워놔야 된다. 그 이반한 특광식은 국토부도 의사. 결정은, 원칙은 시도의사 대도시, 예외로 시장문수, 국토부, 해수부 장관. 그리고, 그 시장문수 결정하는 계획은 지구단위계, 국토부 계획 꼭꼭시, 해수부 장관 결정, 수산자원보격. 딱딱 입에 붙게끔 다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반한 경우의 절차는 피초조사를 하죠. 그리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의회의견을 또 들어야 되고.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 이제 결정이 되고 알려야 되니까 고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반에 열람도 시키고 그래서 절차, 뭐 계획을 수입하는 사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면 1번 지문 다시 보죠. 1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인데시장수가 직접 결정한다. 바로 지구단이 이게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이 계획이라서 시장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는 거죠. 2번은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면 아까 외운 거개 국국시 이게 생각나야 되죠. 개라는 건 개발제한구역 국토부장관이 입안했던 계획 국가계경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국토부가 직접 결정한다. 맞죠? 3번에 공동으로 심의 거친다 이걸 보면서 <웃음> 지구단위기 바로 생각나야 돼요 저 이것도 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죠 지구단위기 관련해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구 단위계획과 관련된 특징들을 다섯 개를 모아서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이 가능한 계획이다라는 것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이 계획 입반에 그 제한이 가능한 사항이다 아까 이반제안 사항이 기지개 공유 산에서 입으로 만세 이렇게 외웠죠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이 입반을제안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지구단위계획은 이반하면서, 의회 의견을 드릴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왜냐면, 의회견을 청취할 사항은 용도와 시설에 대해서만 의회견을 듣죠. 네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을, 어,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가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공동을 하는 심의 거치는 거고, 다섯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용도면을 작성한 경우에 이걸 따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시장 문수, 원래는 이제 시장문수가 지용도면을 작성하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죠. 지구단인만큼은시장문수도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용도면에 관한 사항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특징 다섯 가지를 꼭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4번 지문에 3번 지문이죠. 3번 지문에 공동으로 하는 심일 거쳐야 된다. 이게 먼저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공동심의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니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일 거쳐야 된다. 맞는 거죠. 4번에 국토부 장관은 관계중앙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어도, 여기가 사실 살짝 좀 찜찜한 거죠. 요청이 없어도, 국간적 보장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기업을 결정할 수가 있다. 원래 도시군관리기업을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그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내용이 경미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 이유가 하나는 경미하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전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국방상의 기밀이에요. 또는 국가안전보전상의 기밀이고 근데 국토부 장관이 국방을 책임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국방상의 기밀이다라는 거를 자의적으로 막 판단할 수 있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이 내 맘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얘기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조금 답이 숨어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방상의 기밀을 국토부가 맘대로 판단해도 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기니까 답은 찾을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이고 5번에 도시군갈격정 도시군갈 효력은 지용되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맞죠? 여기에 뭐 슬쩍 다음날 이런 걸 넣어서 속이는데, 다음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정확하게 돼 있죠? 그럼 답은 4번.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기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 관련되는 경우에 직접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입안한 사람이 원칙은 특방시군이었고, 예외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의사가 입안할 때가 있었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고, 그 이유와 국가계 관련되니까 입안했겠죠. 그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 2번 주민이 도시 공간 리획2반을 제한할 수 있다가 나왔죠. 제한할 수 있다가 나오면 기지개, 탤런트 공유, 그리고 산에 가서 입으로 만세. 이것부터 생각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내용 보니까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고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고. 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3번에 끝에 보니까 제 취약성 분석을 안니할수 있다 기본계획에서 제 취약성 분석을 안니할수 있는게 그 5년 이게 하나 있었죠 5년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제 취약성 분석이나 환경성 검토 등을 안니할수 있는 이유가 <웃음> 자세히알 수가 없고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또는 개발 끝나서 나대지가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아니할수 있다. 그런데 이등 속에 두 페이지나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최대한 해석해서 풀어야 됩니다. 따페가 상업적이 나왔죠. 상업적이니까 도심지고 도심지기 때문에 제 취약성 분석을 아니할수 있다. 이건 충분히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4번에 도시군 관리 결정 효력은 지형되면 고시한 다음 날기부터는 안된다 그랬죠. 예. 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되면 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고 다음 날이 아닌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기관 특광시군이 입안하되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입안할 수가 있고 인접한 지역이 포함되니까 항상 협의부터 하게 된다 그랬죠. 관계특광시군이 협의를 해서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같이 하거나 아니면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거나. 도심관리기금둘다 가능해서 인접적이 포함됐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입안할 수도 있고, 그 입안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걸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5번도 맞고, 답은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본계과 도심관리계 이 문제를 풀어봤고, 어, 다음번에는 용도 지역, 용도지구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